제발 죽지놈 마. 음, 맞아. 건축지 전는 마지막까지 장식 교체. 그래. 이건 뭔가 아까로 다는 길이 아니야지금마다침식이어서 이만큼 퍼진 것 같아 아 뭐라는 거야? 왜 이래? 또. 기분 나빠! 나 힘들긴 하나봐 좋아, 가자! <웃음> 파트를, 목소리를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다, 됐어 여기 길이 아니었구나 그럼 여기서 우측이겠지 3이겠 왜? 미안해, 중요한 일은 지금까지 기억내지 못해서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난 아무 잘못 없어 신경쓰지마 왜돌려보는데 딱히 나뭐 힘들어. 진격의 거인 사체처리를 바다에 했었구만. 조선 보니까. 아, 아. 세상에. 바다 유기, 바다에 버린 거야? 세상에. 조심해. 죽음의 바다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돌아오기 힘들어. 부금이 너무 사악해. 으스으스해. 뿅. 용 어, 어? 하, 과연, 뭐야, 얘? 주개바다의 놈이야. 조심해. 지, 하, 싫다, 싫어. 다들 고통 받으면될 텐데 죽을먹기 오가자 나타났다 동전 사이 불 두렵다 <웃음> 그랑켄 알았지? 이카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 그래 먹어 치워버려 알았어 배고프다 그 상어 슬슬 저축에 쓸려나? 으 오랜만이네 타침이야 만나고 싶었다고? 올 어이 역시 그 주인은 죽은 거냐 탁 치시죠 이 배신자 예삼미기치 친아버지 아 그렇군 반응이 보하니 주인은 죽었나보네 탁 치세요 당신은 메이카니에 성기다 그 분을 배신했어 절대로 절대 용서 못해 하하 아직도 그런 소리 하는 거냐 어떻게 간에 내가 배신하셨다고 해도 그상황에내 몸상 끝난 거 마찬가지야 당신이 모른다는건데 글쎄 뭐 어쩐간에 너희들 제못된거야 아니 제못된건 당신들이야 흥 <웃음> 마음대로 치켜라 멍청한게지 어차피 넌 여기서 내가 선선중인 애플트니까 코나 <웃음> 삼의 귀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게 감정 뚜둔 신 아버지를 아빠라가 부르지 않습니다. 하하. 밑에였나? 길이 여기 맞네. 오케이. 그것보다 상황이 언제 안 좋게 되어버렸네. 다들 괜찮을까? 아 힘들다. 상어 가족 <웃음> 역시 상어 가족. 띠용. 잠깐만 세이브. 이 녀석도 죽음의 바다를 한패? 그래 맞아 먹었지 너. 조심히 맞아놓아라 응 배고프다 먹을래 다리다리 족수 다리 다리다리다리 족수 다리다리다리 어 엄청 많다. 버프를 다 먹, 버... 너프를 먹이 버린다. 디버프 먹이기. 빨리 넘기기. 따로따로 대네 그러니까. 이겼어. 어흐 <목소리> 나도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훌쩍! 이카는 어처나 속도로 바다 저 멀리 도망쳤다. 어쩔 수 없다고? 나도 빨리 끝내고 싶다고. 녹화한 지 3시 50분이야? 어모냥다 왔나보다. 꿈틀꿈틀해. 징그져. 한 턴으로 다 끝내버렸어. 보스전이야네 크.. 뭐야 시시하긴 거죠 그 정도야? 으흡. 흥 별것도 아니고너 이거 갈기게 찢어주지 한때 너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어리지 완전히 죄송합니다. 죽어, 타치냐야 아니, 아니, 뭐라는 거야? 얼굴은 안 되지. 그냥 한대더 때리는 걸로 마무리 지어야지. 응, 뭐냐, 너. 어? 왜냐니? 왜냐면 나무 성체 입다가 성대의 고통을 이끌러진 표정 못 보잖아. 안 그래? 아까부터 뭐라 짓거리는 거야? 거주로 성설자식. 응? 성설이 설마 나보고 한 말이야? 하하? 지금 그게 개그야? 아 역시 성원나뭉치에도 재밌다니까? 하하, 어차피 생선니까다는 건가? 푸흡 뭐 어디서 기어르고 오 있어? 기어로는 그쪽이니까 누가 성이인지 알려주지 아야 니아들도 네 쳐맞았는데 <웃음> 접어졌어. 저첫 번째서 의미는 의미하는 성사리아 역시 상어게 핑기 재밌네 짜릿하군. 어? 아너 괜찮아? 아아 아, 그게. 당, 당신 도대체 나는 그냥 단추 기인 봉그래야. 너 말이지 사기 남자 잘고르라고 에? 저런 안 뻑가 담 타입은 참 가장 은좋다고아아니요그 어, 그게. 다치야씨 번거래 다치야씨 다행이다 괜찮으세요? 와서 놀아라 아아아 아. 아, 그때 그 번거래씨 아 마녀의 짱이랑 전에 내가 개를했던 상어네 이 자식 왜여기 있는 건데 <웃음> 그러니까 산책 중이라고 그것보다 이바다 원래 이렇게 붉어지는 거죠야 그리고 다들 뭔가 살벌하네 아, 아니요, 그게. 아, 딱지, 저거 누구야? 아, 설명하자 길어지는데. 산전 중이 번거래야? 그거 알고 있습니다만. 으. 까부고 있어. 어라우, 얘는 끈지긴 해. 너좀더 괴롭혀줄까? 아. <웃음> 말못 못해. 아, 그래. 너 같아. 보서 딸이군. 아. 어? 조심히 해 와놔라. 아, 맞짱을 시도한다고? 맞짱을 시도한다라? 오케이, 너는, 다도테에다가 세대 넣고요, 거기다가요, 로켓 한부 점프 날리고요, 꼭챙이 꽂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음, 로켓 점프, 문어방. 더럽다, 저 아빠 상황. <웃음> 끝났다. 너는 경험치밖에 안 돼. 컥. 바보 같은, 쨔쨔. 다치마씨, 봄 괜찮으세요? 와다노아라, 난 괜찮아. 이분이 구해주셨어. ᄒ <웃음> 존나 두둑게 맞았죠? 그, 그 치팡이는, 네, 힘은 빌려주셨어요. 메이카이님, 자료 물개체가 이걸로 됐다는 건가? 윽. <웃음> 저치마씨심한 상처가, 아, 와다노아라. <웃음> 와다노아라, 안 돼, 서어락 하면, 벙거레시터치맨시 안전장소까지 데려줄 수 있을까요? 응? 딱히 선거없어나 한가하고. 아, 어, 다 나와. 아. 괜찮아요. 꼭 들어올테니까. 다들 성까지 얼마 안 남았어. 가자. 오우! 응. 라저. 그래, 그 자식 두원하는데두기취났나 나 빨리 엔딩 보고싶은데. 어튼이 실패했나본데? 아 그런가? 여감이네 괜찮아. 군중님이 이기면 만날 수 있어. 저도 말지. 그러네. 하 후. 씩씩히 해. 못했어? 내가 녀석들만 만든진짜 만들어볼테니까. 그를 그래. 선택한 대화 사라 전부 마음에 안들었어. 그 울폰을 풀어내야지? 그렇거뭐 그럼 부탁할게 귀찮아 자 그럼 권중님 어떻게 됐을까? 권중님 응 왔어 <웃음> 지금 낚시판을 끼우고 사는 거 보니까 낚시꾼한테 잡혔다가 부러졌나 보네. <웃음> 그런가? <웃음> 어, 그럴 수 있어. 뭐나 살만하네, 허허. 오랜만이네. 허허, 오랜만이군지야. 내, 네, 데네 너, 난 아무것도 모르고있구나 말하는 방법 잊어버렸어? 그래. 너는 날 이길 수 없어. 여기 눈이랑 이거 눈, 이게 빠졌을때. 글쎄. 허스와비로 어, 만져버리네. 어헝. 허스와비? 어, 귀엽 귀엽 귀엽 귀 근데 강해지는 엽귀지 귀엽 귀어 귀엽 귀엽 귀엽 귀엽 귀엽 귀엽 귀엽 귀가지가귀가 귀엽 귀엽 귀엽 귀 흐흐 <웃음> 다음에 누가 먼저 손에 멈추면 이게어 겸. 오이, 잡아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완전 유연신 거 아니야? 으응. 어, 어. 전쟁도 방상해 극 틀렸어 이제 우리 런아아아아아아아짓 도대체 뭐.. 야 뭐야 갑자기 도사제국이 사라졌다생각했 것들이... 이것들이 그러니까 말했잖아 죽음이 받아보기 려렸다고뭘 말해서 데 우리는 죽은 것겁까 바보같은 소리 하지마 하지만 이건 젠장, 젠장! 여기까지인가... <웃음> 아니... 저약할게더살제고아라 어떻게 된 건가? 내남자무섭스레우지저기인데 도와준다니, 어떻게 된 건가? 어, 오메장가 화해했어. 어, 뭐? <웃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왜잘 모르겠지만, 일단 도와준 거야. 이거 참,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무사사. 자, 너희들, 간다? 캬! 와? <웃음> 어? 아, 예선칙한데? 배 아파요. <웃음> 소리도 <너무> 웃게 <웃겨> 살려줘. <웃음> 아니, 아니, 이거 웃기긴 해. 근데, 반, 자세히 보면 또스피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돼서 돌아준 건데, 이거 소당 나오는 거야? 글쎄요. 어후, 뭐, 뭐, 괜찮지 재밌게 죽일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지. 어허. 서근서근, 누구야? 글, 그, 글쎄. 뭐,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어머, 거여주는 건가? 부사? 아이가 날아가버렸어요? 맞아 아너와아라넌 무사하니? 난난 내가 힘들어 너희들은 무사하겠지 난 힘들어 죽겠거든 난 힘들어 나좀 살려줘 빨리 엔딩 보고 싶단 말이야 그래야 내가 편할 것 같아 <웃음> 배아프노 <웃음> 도끼이 파워 음. 돈독올랐어 <웃음> 돈독이 올랐어 잠깐만 쳐져 네 부거라 돈독올랐어 야 난말이지 저보다 대보서 정말 싫었어. 즐기고 싶을 정도로. g l g l g m 1엠 일인이 어서 될것 같아. 하지만 시시시 대와서 이미 죽었다지? 그러니까 대신 널 죽여버릴 거야.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시시시. 건전님은 실패하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다들 가능한 만큼 로워 하라고 나 그것만 행복해. 시 음. 잘가. 허 <웃음> 근데 이겼죠? 이겨버렸다. 으구구. <웃음> <웃음> 아, 버리였네. <머리 했네>. 하하. <웃음> 못됐어 뭐, 다시 올드로 만날 수 있으니. 씩, 씩, 씩. 힘들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줄줄줄줄. <웃음> 빠테르 <빠뜨려> 되니까. <웃음> 어, 다 왔나? 결국엔저기까지 와버렸나 역시 같은 실패를 대부하한것 같네 응. 하.. 저기? 바다에마녀 응? 너는 과거를 알고 있어? 모를까 생각하지만 너는 자신의 올바를 생각해? 잠깐! 이상한 소리해서 마다증 혼란시키지 말라고! 지 꺼져 딱히 혼란시키생각 없었는데 말이지 그냥 물어보고 싶었던거야 하... 이래서 싫다니까 소용없어 그러네 뭐? 됐어 물이라고 해도 너희들 여기서 죽어놔야해 <웃음> 맞짱을 시도했다 으흠, 음, <웃음> <웃음> 응, 낚시 반을 도피매직 사용해도 되나? 다 <웃음> 밑타 복이던지기, 거기, 어, 거기 이렇게 되는 건가? 오호, 아, 역시 벌어진 우리들에겐 불이었던 거야.